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. 아 너무 맛있겠다. 이야. 소고기도 진짜 푸짐하다. 어우 빛깔 봐. 진짜 야들야들해 보인다. 야! 어 너무 맛있다고 어떤 대결을 제안하실 거예요? 두 시간 동안 매출 70만, 70만 원. 70만 원? 70만 원? 70만 원. 아, 70만 원. 자 자신 있습니까? 먹년 슈퍼! 그맨 이상윤 씨 나왔습니다 분주일날 아 들어왔습니다 스스로가 좀 즐기면서 하는 것 같아 저 뚝배기실 지금 국물을 벌컥벌컥 좀 들이키고 있는데요 아 어머 근데 왜안잘먹고 거야? 누가 보면 오징어튀김인 줄 알겠어 지금 사장님 표정이 지금 <웃음>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약간 지겠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